안녕하세요. 개코입니다. 해방 유튜브의 영상이 2019년 4월 4월 아니네? 5월이네? 근로자의 날이네? 근데 난 오늘도 일 나가네? 중소기업이 그렇죠. 아 자다가 지금 일어나가지고아 다시 자야 돼요 이거 찍고 나서 밥 먹고 자려고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평일에 일하고 와서 리뷰 작업하거나 이러는 거는 도저히 도저히 못하겠어 내내 내 유전적 신체적 정신적 그내 한계는 명확하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더 읽어볼까요? 오늘. 아, 디보션. 읽어보자고. 아니야, 디보션 말고. 음, 아, 나무의키에서 느와르에 대한 음, 이야기를 전에 카타나 제로 플레이를 해서 카타나 제로의 이야기 장르가 무엇인가 어 알고 있는데 까먹은 그.. 걸 이제 물어보다가 관심이 생겨서 카타나 제로도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느아르에 대해서 어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적혀있는 걸 그냥 읽는 겁니다 나무위에도 적혀있어요 기재되어 있죠 18, 19세기 등장한 영국산 고딕 범죄 추리문학이 프랑스로 유입되면서 이 작품들을 프랑스에서 로망 느와르라 부른데서 기원한다 미국 영화계에서는 레이먼드 챈들러를 위시한 소설가들의 하드볼드 탐정 소설들이 당시 유럽에서 유입된 이민자들 중 독일 표현주의 감독 등 전문 영화 인력과 결합되어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졌다 이들 중 말타임의 1941년 혹은 이중배상 1944년 등이 전쟁이 끝난 후 프랑스로 전래되어 평론가들이 이곳은 검은 화면에 검은 주제를 다룬 검은 영화이다라고 정의 내리면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여기에 더해 프랑스 누벨바그 사조와의 만들어진 범죄 영화들을 필름 누아르로 분류한다. 즉, 자연스레 형성된 다른 장르들과는 달리 누아르는 철저히 평론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분류라는 점이 특이할점이다 그니까 러 누아르라는 거는 이제 뭐.. 전문 평론가들이 만든 장르 하나에 속한다는 거고 그 장르에는 이제 범죄에 대한 약간 하드한 범죄들 어?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거죠 근데 카... 어... 카타나제로는 이제 또...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스토리뿐만이 아니고 이제... 게임이기 때문에 그거에... 외한 이야기를... 많이들 해야되죠 어... 예를 들자면 이제... 어... 약간... 사이버... 사이버펑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봤을때는 사이버펑크는 아니었고 약간 이제, 그게 약간 사이버펑크라고 느껴지는 게 메인 타이틀이 이제 형광 간판으로 되어 있어요, 카타나 제로라고 쓰여진 게 그거 가지고 이제 사이버펑크...가 아닌데 사이버펑크라도 느껴지는 게 그런 이유인가, 아무튼? 일단... 어, 사이버펑크는 어, 그런 게 아니지, 참 약간 기기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근데 카타나즈로에는 그런 게 없었죠 음. 어... 기본적으로 카타나즈로는 기어리는 주인공이 이제... 어떤 조직에 의해서 뭐... 암살을 지령받고 칼을, 다나의 칼로 특산 마약을 이제 주입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이제 활용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해결해 나간다는 건데 그 일을, 일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 생기는 사건들의 연루되면서 자신의 이제 과거도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정체를 깨닫는 것 갔더니 끝나는... 내용이에요, 본편이, 예. 그게 이제 DLC나... 다음 이야기가 무료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기대가 되는군요. 아무튼... 아... 그래서 오늘은 점심을 뭘 먹고 잘까... 어제는 아침도 먹고, 아침에 죽도 먹고... 점심에 맥도날드가 갑자기 땡겨가지고 맥도날드도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뭘 먹을까요? 뭘 먹고 자야? 잘 먹었다는 소문이 따지는 않겠지만은 어... 탈도 없이 일잘 나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웃음> <웃음> 일을 할수 있을까? 음... 오늘 수요일이죠? 5월 1일 음. 5월 1일 아 5월 일 5월 달은 정말 제가 싫어하는 달입니다 왜냐 어린이날은 어린이들만 쉬는 날이지만 어른의 날은 없잖아 어른들의 날은 어버이날은 있어 근데 어버이날 어? 이씨 난 어버이가 아닌데 나는 그럼 5월 달에 대체 누구랑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띵까띵까를 어? <웃음> 내가 학생이었으면은 어린이날도 즐기면서 어버이날도 잘 챙겼을 거예요 하지만 난 어른이 되면서 왜내 날은 생일밖에 없는가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게 근데 생일이라고 해서 뭐 쉬거나 선물 받거나 하는 것도 아니잖아? 난내채 생일을 챙기지 않으니까요? 매일매일 하루가 특별한 날일 수도 있고 매일 하루가 뜻깊은 날일 수도 있고 나에게 선물을 주던 날 소중히 한다면 매일이 특별한 날인 것인데 근데 일하는 날 쉬고 싶은데 이씨 <웃음> 근로자의 날은 쉬는 날이 아니야 쉬는 날이라 하더라도 쉬지를 못하지 그게 중요한 거죠 어린이날은 일단 공휴일이잖아요? 어린이날이지만은 근데 그날도 쉬지를 않아 왜냐? 나에겐 아이가 없으니까 어? <웃음> 아이가 있어도 쉬지 못했을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뭐든 하여튼 그런 약간 뭔가의 의미를 두면은 그거에 신경을 쓰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돼 아무튼 뭔가 만들어서 의미를 두지 맙시다. 예. 뭐 특별한 게 있나? 어. 어린이날은 물론 지, 진짜로 어, 어떤 어떤 분에 의해서 정말로 특별한 날로 선정된 날이지만은 어, 뭐, 뭐랄까요? 어, 그런 날들이 아닌 걸 약간 짭으로 만든 느낌이랄까? 뭔소리를여기까지좀 어. 개소리였구요 어. 한마디로 쉬고 싶다 <웃음> 놀고 싶은거 이게 좀 덜해진거 같아요 음, 놀고 싶다기보다는 약간 그런게 있어요 약간 이렇게 며칠 쉬다가 이제 깨달은건데 저번주였나 이번주였나 저번주인가요? 저번 주에 3일 쉬면서 깨달은 건데, 어, 한번 놀잖아. 그러면은 다음날은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는 거. 그런 게 생겼어요. 그냥 놀고 나서 계속 놀는 게 아니고, 노는 것도 일이야. 노는 것도 에너지를 소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 같아요. 노는 게 아니고, 뭔가 그 충전, 핸드폰 충전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핸드폰을 쓸때 배터리가 달잖아요. 근데 충전을 시키면은 멍 핸드폰을 안 쓰고 그냥 냅두고 충전시키는 게 충전이 더잘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도 쉴 때는 그렇게 쉬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 스스로도 그거를 자각을 하고 있어야 돼. 노는 거는 쉬는 게 아니야. 뭔가 이... 기분을 전환시키는데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하고 나서 쉰다는 거지 정말로 사람은 주 5일을 일하고, 일하고 이틀은 자기 시간을 가져야 돼그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는 노는 걸 몰빵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노는 걸 몰빵하고 하루는 쉬는 걸로 몰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이제 다음날 이제 진짜 월요일 좋아~~ 최고로 좋아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지 아마 스펀지밥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을까? 그 전날에 무조건 그냥 쉬는거야 걔는 노는게 아니고 쉬는거지 말 그대로 충전을 하는겁니다 기분전환하는데 을 에너지를 쓰는거는 그 전날에 다하고 그 다음날에는 무조건 쉬는거야 일요일에는 어? 그리고 나서야 월요일 좋아~~ <웃음> 최고로 좋아! 어,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쉴 수가 있는거죠 아, 일을 할 수가 있는거죠 네? 아무튼, 오늘 수요일이고 월일이 되었군요 벌써 1년에 <웃음> 1년에 거의 반이 지났어 한달 뒤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와, 이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대단해. 대단해. 벌써 비가 내리고 있군요. 저 왼쪽 하단으로 나가면은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가지고 그 충격이 옆으로 저는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말에 쉬면.. 놀.. 어.. 쉬는 날 있으면은 토요일에 일단은 방송을 키겠어 그리고 디보션 작업을 하거나 코마 게임플레이를 해봐야겠어요 네. 오늘 5월 1일 어제부터 오늘까지 생각해서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서 찍은 이영상이기 오늘 여기까지 안녕